응.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어, 열한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11페이지에 나와있는 조선의 성립과 통치체제의 정비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어, 언제는 안그랬냐만 네, 어쨌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말에 공민왕이 반원개혁정책을 원명의 교체기를 틈타서 시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국민항이 죽으면서 반항의 개혁의 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개혁의 세력들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 홍건적과 외부의 침략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성계라든지 최영과 같은 신흥부인 세력들이 성장을 하였다. 그래서 이들의 손에 의해서 새로운 개혁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ね 자 그래서 공민왕이 죽고 이후에 고려 우왕이 왕위에 올랐고요. 새롭게 성장했던 신은 무인 세력, 최영이라든지 이성계 이런 사람들이 고려의 정권을 주도하는 상황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중국에서는 원명의 교체가 끝이 나면서 명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때 명나라 쪽에서 고려에게 어떤, 요, 어떤 요구를 해오느냐 철령 이북의 땅을 우리가 직접 지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이거 기억나나요? 국민당의 반원 개혁 정책 과정에서 쌍성 총감부를 공격을 해서 무력으로 되찾았다라고 배운 부분 기억나나요? 네. 네.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였어. 그지? 철렴이라고 하는 고객길 그 이북의 땅을 국민왕 때 방언개혁정책의 과정에서 무력으로 되찾았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음. 자, 명나라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냐면은 거기 원래 원나라 땅 아니었느냐. 우리가 원나라를 대신해서 중국을 새롭게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 원나라의 땅은 전부 다 우리 땅이 되어야 하니 여기 땅, 원래 원나라 땅이었으니까 우리가 거기를 직접 지배하겠다라고 고려에게 요청을 해, 요청이 아니지, 요구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 요런 어떤 이야기가 좀수긍이 되나요? 안되겠 약간 그렇죠. 억지스럽죠. 그죠. 사실 명나라가 고려에게 억지를 부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억지를 부렸을까? 영토를 늘리려고. 영토를 늘리려고? 그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그죠.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싸움이 벌어진다? 어, 그죠. 누가 더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순위, 뭐라, 뭐라 그랬지? 순위가 아니라. 우열, 아닌데? 어, 서열 정리. 어, 서열 정리를 하는 과정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명나라 입장에서는 고려와 처음 외교관계를 맺어나가는 상황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억지스럽지만 세게 나간 거죠. 강력한 요구를 한 거죠. 자, 그 요구를 들은 최영 뭐라고 판단을 했느냐. 요거 명나라 와 우리랑과의 관계에서 기선제압하려고 세게 나오는 것 같다. 어,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숙이고 들어가면 앞으로 계속해서 명나라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오히려 우리가 더 세게 나가서 명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우리가 잡아보자라고 이렇게 최영이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명나라가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자 최영은 무엇을 추진해요? 요동 정벌을 추진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오히려 여기 요동 반도를 차지함으로써 명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자라는 요렇던 주장을 하고 실제로 그 요동 정벌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요동 정벌의 사령군으로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나요? 바로 이성계 라는 사람이었죠 자 그리고 이성계는 이 고려의 군대를 이끌고 어. 요동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우리는 그 사건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위화도 회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성계는 이번이야말로 자신이 고려의 권력을 장악한 절호의 기회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군대를 데리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와서 우왕을 쫓아내고 최영을 제거하고 고려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니 우리는 그 사건이 바로 위화도 회군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배우고 초등학교 때도 배우지 않았나요? 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왕을 몰아내고 새롭게 창왕이 왕이 되었으나 고려의 실권은 누구의 손에 있었다? 이성계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성계와 손을 잡은 신진 사대부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가 서로 손을 잡게 된 까닭은 무엇이냐? 신진 사대부들에게는 권문세족을 제거하고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성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성계의 경우에는 나를 도와서 나를 왕으로 만들어줄 정치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그걸 할수 있나요? 바로 신진사대부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이들이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신진사대부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무엇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첫 번째, 권문세족들의 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두 번째, 자신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어. 고려를 지배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토지제도의 개혁이 바로 과전법의 시행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과전법은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었느냐.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토지 문서를 전부 다 불태웁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다 무효로 백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대토지의 소유 이런 것들을 무효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그, 땅에 대해 그 땅의 에그땅 일부를 신진사대부들에게 주었어요 정확히는 수조권을 주었습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수조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전법은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권문세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신진사대부들이 앞으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토지제도의 개혁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이해됐나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이 고려의 정치 권력과 경제력까지도 장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고려 사회를 개혁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어요. 이때 신진사대부들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죠. 무슨 파와 무슨 파로?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어지게 되죠. 온건파 사대부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었냐면은 정몽주 같은 사람이 있죠. 고려사회 에 개혁해야 될 것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신화된 사람으로서 어찌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 고려사회의 개혁은 고려라는 나라를 유지하면서 이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온건파 사대부들의 입장이었죠. 반대로 고려라는 나라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서는 나라를 없애고 새로 세워서 개혁을 실시해 나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렇죠. 이름부터가 도전적이죠. 그죠 정도전 같은 급진파 사대부들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윽고 이 급진파 사대부들이 온건파 사대부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무엇이었다? 조선이란 나라였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조선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네, 다들 정리가 됐죠? 어려울 거 없죠. 음. 자, 여기 부분이 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수행평가할 때 어, 내용, 들어갈 내용이죠. 그죠? 어, 잘 정리를 해두시길 바래요 음. 자, 그래서 이성계는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죠. 자, 나라를 세운 사람은 이성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의 건국을 주도하고 나아가서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를 설계했던 사람은 바로 정도전이었죠. 자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은 이성계였지만 실제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계획하고 설계해 나간 사람은 정도전이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정도전이 조선의 설계자였다라고 한다면 그는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였느냐 신진사대부들은 고려 말에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공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도전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유교 성리학 국가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 계획이 담겨있는 설계도가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조선경국정 이라고 하는 법전이 되겠어요. 이 조선경국전에서는 이 정도전이 앞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식으로 어, 운영이 되는 나라인지에 대한 설계를 그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나라를 다스릴 때 기반이 되는 것들을 서술해 놓은 법전, 조선경국전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통치의 규범들을 제시했는데 정도전의 경우에는 조선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나라로 계획을 하였느냐. 재상이 중심이 되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계획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재상이 뭔가요? 사이 어, 박재상은 아니고요 사이 아니고요 어. 재상이 뭔가요? 신하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왕 아래이지만 신하들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신분이 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자로는 뭐 이런 얘기하지 1인 지하, 만인 지상 음. 한명 아래 있지만 만명 위에 있다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어. 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왕이 되나요? 총리 총리가 왕이 돼? 왕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지? 왕의 아들이 왕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왕은요? 마찬가지로 그 왕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그죠? 자 따라서 왕의 아들, 아들, 아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왕들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왕들 가운데에서는 똑똑하고 유능한 왕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무능하고 멍청한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느냐? 왕의 역할은 똑똑한 재상을 뽑는 데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라의 정치는 어떤 사람이 위해서? 그 똑똑한 재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정도전의 구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재상이 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정도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정치적인 구상을 무척이나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싫어했을까?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이러한 정도전의 구상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는 사건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이른바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죠. 들어봤나요? 네. 자,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이었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태조 이성계에게는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 한시 부인에게서 나온 아들은 어떤 아들이 있었냐면 은 이방... 우 이방과 아나 이름 다뭐배웠어요 이방의 이네 이방 간 드디어 나왔어요. 이방 네 원입니다. 그리고 이방연 요런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한 씨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이 강씨 부인인데요. 강씨 부인에게서 이방원과 이방, 원과 이방 석두 명의 아들을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었냐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의 아들이 이 전부 다 왕이 될수 있는 왕자들이었다 라는 것이죠. 자 원래대로 가면은 이 상계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위에 올라야 되나요? 원래대로 간다면? 이방 우가 왕위로 가야죠, 그죠? 자,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만 마시다가 어, 일찍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방과에게 왕위가 가야 되는데 이때 이성계하고 정도전이 찍은 후계자는 누구였느냐? 그건 바로 막내 아들 이방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성계와 정도전의 경우에는 정도전의 경우에는 이방석을 피그랬을까? 어, 아마도 그렇죠 이성계의 경우에는 막내 아들이 귀엽고 예뻐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정도전의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재산 중심의 정치를 구현하기에 가장 만만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세호 이성계 다음에 이방석을 세자로 지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누가 반발했느냐 여기 있는 아들들 다 반발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열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그렇죠. 바로 이 이방원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죠. 왜냐면은 사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정도전이었다고 라 한다면 그 못지않게 두 번째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이방원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조선의 아이고 조선의 건국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온건파 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 정몽주 같은 사람을 죽였던 인물도 바로 이 이방원이었던 것이죠. 자, 사실 이러한 조선의 건국을 주도했던 것에는 어떠한 의도가 담겨 있을까? 내가 뭐 하려고? 왕이 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순서 다 어기고 배달은 막내 동생이 태자로 책봉이 되니 당연히 열받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일으킨 거예요?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것이죠. 그죠? 이 성계가 아파가지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 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정도전 제거하고 방석 제거하고 방원을제거했던는이 바로 이 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구를 왕으로 만드느냐? 누구를 왕으로 만드나요? 네, 이 방과를 왕으로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대 조선의 왕 종이 되는 것이죠. 아니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형을 왕으로 만들지? 어 그렇죠. 어쨌든 내가 얘를 죽이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되면 무엇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왕이 되고 싶어서 동생을 죽인 반란을 일으킨 놈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순서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요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일단은 형을 왕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누구 손에 있었을까? 이방원의 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방원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어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그 바로 위의 형인 이방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이 이... 방간이 이방원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려고 2차 왕자의 나는 일으켰습니다많은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그렇죠. 실패해서 이방간도 제거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던 이방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위에 오르니 그가... 어... 조선의 3대 왕, 태종이 되는 것이죠. 그죠? 태종 이방원. 이러한 왕자의 난을 거쳐서 왕에 오른 사람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었다. 이후에 조선을 세우는데 공을 세웠던 공신이나 외척, 이런 세력들을 죽여나가면서 자기의 손을 피를 붙여가면서 왕권을 안정시켰던 사람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세종은 정치적인 고민 없이 발전에, 문화 발전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여러한 발전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태조 이방원 때, 태종 이방원 때,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해요. 육조 직계제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거 먼저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조선의 중앙관제는 의정부 육조체제였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여러분들이 보려시대때 배웠던 이성 육부제랑 비슷한데요. 왕이 명령을 내리면은 그 왕의 명령을 의정부라고 하는 최고 정무기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하는 세 명의 정승이, 재상이 왕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논의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그 의정부에서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라고 하는 6개의 실무부서를 통해서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전달을 해요. 그래서 육조가 그 업무를 수행을 하면은 다시 의정부에게 보고를 하고 의정부가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원래 조선의 의정부 6조 체제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다시 말해서 원래 이 육조 의정부 6조 체제는 이런 식으로 선생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왕이 의정부에게 명령을 내리면 의정부가 6조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그것을 의정부를 통해서 왕에게 보고를 하는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게 원래 이 정도전이 구상을 했었던 의정부 육조체제의 운영 방식이었다는 라 것이죠. 자, 하지만 이렇게 되면 왕의 힘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태종의 경우에는 어떤 제도를 시행한 거예요?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육조에게 왕이 명령을 내리고 육조가 바로 왕에게 보고를 하는 제도를 시행한 겁니다. 그게 바로 육조직계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음, 요거는 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마는 세조처럼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조선의 왕들이 가끔씩 사용을 했던 운영의 방식이라고 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하지만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종 이방원때요런 숙청의 과정을 거치면서 왕권이 강화가 되자 세종 때 가게 되면서 이미 왕권이 강력해졌으니 굳이 육조직계제 같은 거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또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신하들에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왕의 권력과 신하들의 권력이 조화를 이루는 의정부 서사제로 세종 때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이후에 세조때 육조직계제 다시 돌아갔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의정부서사제로 이어지게 돼요 음. 자.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아버지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숙청을 했기 때문에 이 세종의 경우에는 문화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집현전이라고 하는 학문연구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훈민정은 한글을 창제하는 등의 문화발전이 세종대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조선의 통치체제가 안정이 되면서 구대, 성종대 가게 되면서 조선의 통치질서가 담겨있는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기본 법전이 완성이 됩니다 경국대전의 상당 부분은 정도전이 만들었던 조선경국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어, 그리고 이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은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조선이 망할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세월이 오래 지나게 되면서 새로운 법전들이 만들어져서 경국대전을 수정 보완하긴 합니다만 경국대전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기본 네. 법전으로 끝까지 유지가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네. 네. 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의 통치체제가 완성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음. 네. 음. 여기 반 학생들은 나중에 나를 많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 어, 지난주 월요일날 2016년에 내가 2학년 담임했던 학생들이 몇 명이 나를 점심시간에 찾아왔거든 어. 걔네들이 어떨 애들이었냐면은 맨날 수업시간에 자다가 나한테 혼나고 빠따 어, 맞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혹시 핸드폰 안내 가지고 나한테 막 혼나고 했던 그런 친구들이 거든요 음. 좀 이렇게 학교 교사생활 좀 오래 해보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을 찾아온 가 했더니 어, 정작 공부 잘하고 수업을 열심히 듣고 어, 착했던 학생들은 잘안오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보통 자, 다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잘간줄 알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별로 고마워하지 않더라고. 반대로 많이 많이 혼나고 아, 학교 잘릴 뻔하고 이랬던 애들이 어, 선생님 덕분에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 졸업한 뒤에 선생님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음. 지난주 월요일 찾아왔던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었어. 진짜 학교 잘릴 뻔한 거 내가 몇 번이나 막 구해주고 막교과 어, 선배한테 가가지고 아 제가 잘잘 어, 타이르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어, 용서해주고 막 그래서 이제 졸업했던 친구들이거든. 음. 그래서 어,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나를 찾아올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음. 다른 반들보다 0 반에서 그런 학생들도 많을 것 같다라는 <웃음> 느낌이 <웃음> 네, 조금 드네요. 음. 음. 음. 네, 재밌는 친구들이었는데. 음. 그때 그래도 막 그런 거 있죠. 공부는 서 못했어도 막 체육대회 같은 거 1등하고, 어, 어, 그죠. 어, 공부 못한 애들 주로 그랬죠. 그죠. 반 분위기는 되게 좋았어. 음. 어, 그래요? 여러분도 체육대회 1등한 건가요? 응, 음, 알겠습니다. 두고 볼게요. 어. 자, 넘어갑시다. 자, 통치체제의 정비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조선의 중앙관제는 기본적으로 의정부 육조체제였다. 왕이 명을 내리면 의정부를 거쳐서 육조에게 전달이 되고 시행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외에도 승정원이라고 해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국왕의 비서기관이 존재했고요. 의금부라고 하는 특별사법기관이 존재했습니다. 의금부 들어봤나요? 네, 네. 사, 사극에 굉장히 의군부 많이 나오는데 뭐 하는 곳일까? 여기서 말하는 특별사법이란? 어떤 사람들을 보여줄까? 개인 말안 듣는 사람 그렇죠 보통은 반란사건 왕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사법기관이 의금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극에서 봤을 때 주리를 튼다든지 아니면 인두로 살을 지진다든지 뭐 이런 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의금부라고 보시면 돼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반역자들을 처벌하는 사법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선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기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은 삼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헌부, 사관안, 홍문관 이세 개를 합쳐서 삼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고려 시대 때도 삼사라는 거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안 나죠, 그죠? 0반이니까 기억이 안 나겠지. 고려 시대 때도 삼사가 있었는데 고려 시대 삼사는 회계기관이어서 돈 관리하는 재정을 담당하는 곳이었고요. 조선시대 때 3사라고 하면 은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이른바 언론기구를 3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헌부는 감찰기관이에요. 관리들의 잘못이나 비리 같은 것들을 캐내서 벌을 주는 곳이 바로 사헌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사관원은요 간쟁기관이에요 고위관리나 혹은 왕의 정치 행위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사관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사의 핵심은 사원부와 사관원에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어, 둘다 언론기구에 해당하긴 하지만 역할은 조금 다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관원들의 모습도 조금 달랐어 사원부는 감찰기관이에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돼? 반듯한 사람이어야지 남의 잘못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헌부의 관리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관복을 다림질해가지고 빳빳하게 풀을 먹여가지고 어 빳빳하게 풀을 먹인 단정한 관복을 입고 다니고, 다닐 때도 줄 맞춰서 다니고, 그죠? 항상 꼿꼿하게 바른 자세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헌부였습니다. 사관은요 정 반대의 분위기였어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 왕을 비판해야 돼맨 정신 할수 없지 그지? 그래서 항상 반쯤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술 기운에 가가지고 이제 비판하고 막 이런 용기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관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 때 궁궐 안에서 저 어디 다 잡빠져가지고 막 자고 있는 이런 사람 보면은 아 사관원이네 그걸 생각이 들 정도였다라고 해요. 응. 홍문관, 학술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왕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는 기관이 홍문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홍문관은 사실 이 언론기구라고는 조금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은이 홍문관이 3사에 들어가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은 바로 경연이라고 하는 경연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입니다. 자, 이 경연이라는 제도가 뭐냐면은요. 조선 시대 때 왕은요. 유교 성리학 국가였기 때문에 하루 일과 중에 일정 부분은 일정 시간은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신하들이랑 함께 스터디를 해야 됐어요. 왕이 신하들과 함께 공부하는 자리가 바로 경연이라는 자리였고요. 이 경연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홍문관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왕이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치열한 과거 시험을 뚫고 패스해서 고위 관지까지 올라간 신하들보다 유교 성리학에서 더잘 알기는 학문적 수준 높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이 경연은 어떤 자리였냐면은 공부 많이 한 대신들이 왕을 학문적으로 까고 또는 가르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경연이라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조선 시대의 왕들 경연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싫어요 다들 안 하기로 싶어했던 게 바로 경연입니다. 어.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연산군 같은 폭군은 단한 번도 경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왕들이 싫어했던 자리가 경연이란 자리였어요. 하지만 조선의 역대 왕들 가운데 오히려 신하들이 경연 자리를 들어가기를 부담스러워했던 왕이 있습니다. 두명 누구랑 누굴까요? 세종대왕과 그리고. 정조예요 그죠? 이 사람들 워낙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해보니까, 어, 세종 같은 경우에는 신하들이, 어, 내가 경연 들어갔는데 내가 모르고, 내가 모르는 거 왕께서 물어보면 어떡하지? 하고서는 무척이나 걱정을 하면서 들어갔다라고 정해, 전해지고요. 정조 같은 경우에는 또이 경연의 자리를 신하들을 가르치고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혼내는 그런 어떤 자리였다라고 해요. 어, 그러다 보니 무척이나 부담스러워 했다라는 말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곳을 담당하는 곳이 홍문관이었다라는 거.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까요? 네, 네. 내가 시계를 안 가져와서 지금 시간이 오십 분, 0 분에 끝나는 거죠? 네. 어, 그저 시간 많이 남겼는데. 음. 네, 뭐, 일찍 끝나는 날도 있어야지, 그지? 맨날 시간 꽉꽉 채워가지고 수업하는데,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지방제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들어가게 되면서 드디어 우리에게 익숙한 도 개념이 등장하네요. 그죠? 전국을 팔 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도에는 지방관을 보냈는데 도 단위를 담당했던 지방관을 일컬어 관찰사라고 부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도지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관찰사의 역할은 수령을 감시하는 입니다. 수령이란 무엇이냐. 수령이란 백성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을 통치하는 지방관을 일컬어 수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팔도라고 하는 도 아래에는 부목군현이라고 하는 시군 단위를 두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큰거는 부그 다음 큰거는 목 이런 식으로 다 크기에 따라서 부목군현으로 시군의 단위가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그 부에 파견되는 지방관이 부윤, 목에는 목사,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현령이라고 하는 지방관이 파견되었는데 이 이들이 바로 백성들과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거나 세금을 걷거나 그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어, 지방관들 수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아니면 은 판소리 같은 작품에서 볼수 있는 사또, 원님 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고윤복사 군수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이들은 그 지방단위의 군사나 행정 사법 같은 것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뭐 춘향전 이런거 보면은 사또가 재판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놈을 매우잘라뭐 이런거 나오잖아 그지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수령들이고 관찰사는 직접 백성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부목구년에 파견돼 수령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도단 위의 관찰사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방에서는요 향리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땠냐면은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이 있었고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파견된 지역이 주현이고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속현이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은 누가 지배했나요? 그렇죠 향리라고 하는 과거의 호족 세력들이 그 땅을 직접 지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서 속편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군현에지방관이 파견되면서 더욱더 중앙 집권적인 지방 제도가 마련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럼 향리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수령을 돕는, 수령을 보호자하는 아전이라는 개념으로 그 급이 낮아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향리들은 그 지역을 직접 지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서 수령이, 사또가, 원님이 여봐라 라고 하면은 매일 달려와 가지고 그 사또나 수령의 이런저런 궁금점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면 은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하시죠 라고 제안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격화되었다는 라 것이에요. 우리가 춘향전에서 볼수 있는 이방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조선시대 때 향리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왜이 향리들은 수령을 도와야 했느냐? 지방관을 보좌해야만 했느냐?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조선시대 때에는 상피제라는 제도의 원,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수령은 자기의 고향에 임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이었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자,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그럴 리가 없지만, 과거에 합격해서 조선의 고위 관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산의 지방관으로 파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 수 있을까? 뭐, 뭐, 뭐, 뭐, 뭐. 요, 오산 사람들이잖아. 오산으로 왔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자기 고향의 지방관으로 파견이 됐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디에 가면은 누가 돈이 많고 이 사람의 약점이 뭐라서 어떤 식으로 협박을 하면은 돈을 뜯어낼 수 있을지 잘알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가면은 나라에서 아직 감시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서 <웃음>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잘알 겁니다. 그렇죠? 부정과 부패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정말 내가 공명정대하게 이 고호를 통치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족이, 친척이 어렸을 때 함께 자라던 친구가 와가지고 야나 이거 좀 해줘 라고 하면 그걸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령은 자기의 고향이 아닌 생판 모르는 지역의 수령으로 임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누가 몇명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돈이 많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움받아야 돼. 누구로부터? 그렇죠 옛날부터 이 땅에 살고 있었던 향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향리의 역할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마을마다 유향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유향소란 향촌 자치 조직, 정확히는 그마을에힘 있는 양반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조직이 바로 유향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이 수령이 그 고을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향소 나아가서는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또는 이 향리가 수령을 속여서 거짓말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지는 않는지, 수령을 아, 향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나아가서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복식을 베풀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유향소라고 하는 곳이다. 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가 됐나요? 네. 음. 고려시대의 지방제도를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그때는 도단이도, 오도 양계라 그래서 그죠. 일반 행정구역과 군사행정구역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지방관이 파견된, 속현, 아, 주현과 파견되지 않은 속, 아,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과 파견되지 않은 속현으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그죠. 또, 마을마다 때로는 차별을 받는 특수행정구역, 향, 고, 소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굉장히 복잡했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조선시대 에 오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전부다 도당으로 통일하고 모든 지방의 수령을 파견했어요, 그죠? 차별받는 행정구역 이런 거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행정제도는 지방제도는 고려시대에 비해서 통일성이 향상되었으며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진 더욱 중앙집권화된 지방제도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볼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관리 등용제도 보도록, 음. 네, 음. 등용 보도록 합시다. 네, 관리 등용제도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게 처음이다 보니 사실 조금 기대한 면이 없잖아 있어. 왜냐하면 그 문과를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문과보다 이, 아, 아니 뭐, 뭔 소리야? 그러니까 어, 오랫동안 문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동아시아사를 가르치다가 어쩌다 한번 동아시아사 과목이 없어져가지고 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 과목을 가르쳐 본 적이 있거든 어 그때 그 수업 태도의 차이는 정말 놀라웠어요 어, 이과 학생들이 훨씬 더 수업도 열심히 듣고 대답도 잘하고 눈빛을 빛내면서 수업을 잘 들었거든 어,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1학년 한국사 아직 문이과로 나눠지기 전에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면 은그 중간쯤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어, 1학년 수업을 들어왔는데 내가 같은 반이 그런가? 어, 8, 90반만 그런가? 어, 2학년 문과반과 별로 분위기가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을 살짝 하게 되네요 음. 응? 너무하, 너무한다고? 너무아 내가 너무한게 아, 내가 아니 학생들이 너무한다고? 어, 오케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수업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준비도 되게 열심히 한다? 어, 수업하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반응들이 썩 네, 좋지 않네요 음. 방금 전까지 굉장히 소리지르면서 뛰어다니던 사람들인데 그지네 음. 나중에 이 유튜브를 그런걸로 팔아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수면장애 있는 사람들 있지 그치? 잠하는 사람들 어, 10분 안에 잠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지 팔면 굉장히 잘 팔리지 않을까? 자 관리 등등 제도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고려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때에도 은서라든지 천거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부모 잘 만난 덕에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없지는 않았어 하지만 조선은 누가 세운 나라요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신진 사대부들이 세운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과거가 유일한 관료 진출 및 출세의 수단이었고 음서는 있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사실상 의미가 없었어요. 받기도 힘들었고, 고려시대에 비해서 받기도 힘들었고,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았고, 출세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음서로 관직에 진출한 사람도 또다시 과거 시험을 봐서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아야만 했던 게 고려, 조선시대 때 관리 등용 제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유교성리학 국가였기 때문에 과거 제도에는 문관관료를 뽑는 문과, 무관관료를 뽑는 무과, 그리고 통역관이라든지 아니면 의사를 뽑는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었습니다만은 권력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다? 문과에 있었다. 문과를 합격을 해야만 관료가 되고 조선시대 때 출세를 할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교재의 빈칸을 채워가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합시다. 네, 시간 충분하죠? 자 고려 말 원나라가 쇠퇴하고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한족의 나라인 명나라를 세웠다. 자 한편으로는 권문세족과 불교사원 세력들이 백성을 수탈하고 외부와 홍건적의 침입으로 고려는 무척이나 혼란한 시대였다. 자 그러다가 어 이성계가 무엇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나요? 1번? 위화도 회교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이후에 신진사대부들과 손을 잡고 권는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무엇이었나요? 과정.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과전법. 음. 자, 그런데 이후에 신진사 대부들이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믿추십시다이 정도전거 같은 급진파가 이성계와 손을 잡고 새롭게 나라를 세웠으니, 그것이 바로 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연도 3개 정도는 좀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조선이 세워진 것. 조선의 건국 연도. 언제? 1392년. 콜럼버스가 어, 콜롬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 승 1492년이고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 1592년이에요 1392, 1492, 1592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요거 정도는 외워두면 조선시대 역사 이해하는데 조선 전기는 그래도 조금 이해가 잘 되거든요 어렵지 않지 요거 세개 정도는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수도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한양으로 옮겼죠. 과거 고려시대 때 명당으로 이름이 난 남경으로 수도로 옮기고 이름을 한양이라고 짓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의 기틀을 만들다 봅시다. 성립 이념이 정찰이라고 되어있는데 오타죠 정찻으로 고쳐주세요. 자 그리고 민본사상과 덕치주의를 강조했다고 라 되어 있는데 민본사상,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덕치주의, 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이거든요. 둘다 유교 성리학의 통치 이념이에요. 아, 조선이 유교 성리학 국가로 발전하였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 때 정도전이 조선의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조선 경북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통치 규범을 제시했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구상하였는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방원 같은 사람이 왕자의 날을 일으켜서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태종이었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정부 육조 체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였다? 육조 직계제의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왕 중심의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그렇게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세종 때에 가게 돼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어떤 방식으로? 의정부, 서사제로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였다. 자, 그래서 유교정치가 실현이 되고 집현전이 설치가 되고 국민정음창제되는 등의 문화발전을 이루면서 성종 때 통치체제가 완성되었으니 그 조선의 기본적인 통치체제가 담겨있는 법전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전국대전이 완성되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응. 자, 넘어갑시다. 자 조선의 중앙관제의 정부 육조체제였어요. 그리고 밑줄 칠게요 언론기관으로 불리는 거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어요? 삼사 사헌부 사강원 홍문관 세개의 관청을 일컬어 삼사라고 하였고 어,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언론기구였다는 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지방 제도로는요 미추십시다 전국을 팔도로 나누고 그 아래 부목군산을 설치하였다 또 하나 미추실게요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고려와의 차이 이런 것들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지방의 수령은 부윤 목사, 군수, 현령 등인데,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를,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었고, 고려시대 때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던 향리는, 유치칩시다 수령을 보좌하는 아전으로 그 지위가 격화되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편, 지방의 양반들 조직으로, 어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고, 어 그리고, 백성들의 교화를 담당했었던 향촌자치조직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음. 유향소였다라는거 이야기를 했고요. 자려시시때때과제제의핵핵은은어에있었에있다다다어디에있었다문과에있었다 네, 과거 제도는 정기적으로 실시됐어요. 기본 3년에 한 번이었는데 때로 뭐 나라에 기쁜 일이 있거나 할때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밑줄 칠게요. 음서 같은 제도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고려시대에 비해서 대상과 범위가 크게 축소돼서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할게요. 태종은 무엇을 실시하여?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여 왕을 중심으로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세종은 무엇을 설치하고 집편전을 설치하고 훈민정음을창제하는등 유교정치 실현에 힘을 기울였다 지방행정조직에서 전국을몇 도로 나누었다? 8도로 나누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의 승리과 통치체제의 정비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붕당정치의 전개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